다음 무대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음, 아주 불성실한 팀이에요. 리허설에도 나오질 않았어요.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도잘 모르겠어요. 그냥 아, 완전 막무가내인 것 같은데 뭐 저는 더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냥 한번 모셔볼까요? 다 같이 큰 박수로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지구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이 우주로 쌓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. 정말 충격적이네요 <웃음> 아니 바쁘다 바쁘다 하시면서 저런 것도 언제 준비하셨는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많이 노력해주신 주임신부님, 거좌신부님 그리고 또 부재님, 학사님, 한천희, 형제님 아셨죠 네,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네. 아, 어, 너무 고생해주셨으니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